노래 들어볼게요. 네. 잔인 여자라 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나를 위해 이별을 다가 거야 잊지는 마내 사랑아 나는내 안에 있어 끝은 없는 거야 마지막 <웃음> <웃음> 어, 제가 좀 충격적이서 좀 아, 가요. 그 나온다고 하니까 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? 비밀로 했는데. 요 왜요? 왜요? 올해 출연해 가서요. 나가서 이 노래 불렀다가 목안 풀려서 불러 했다가요. 망해서요. 학교에서 계속 잠적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. 뭐할 거예요, 나중에? 일단 대학을 붙어야죠. 일단 안 음, 붙으면 일단 인간 취급을못 받으니까 일단 붙어야죠. 예, <웃음> 네, 저 떨어졌습니다. 네. 어. 뭐 많이 기대 안 하셨을 것 같았는데 요뭐 그래도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. 네. 네. 어. 네. 이상입니다. 네.